네, 고장 많으십니다. 네, 사항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웃음> 네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다들 그렇습니다. 네. 그 풍속이, 응, 네. 그 강풍 우리 강공서에서그 강풍이라고 표현할 때는 풍속이 어느 정도 되야 되나요? 대체로 기상청에서 강풍 주의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풍속은 14m 이상. 예상될 때 그리고 순간풍속은 20m 이상 예상될 아, 때 로타퍼세크로 가나요? 그 단위가?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네 그때는 어, 주의보고 경보는 어. 네, 21m 이상 순간풍속은 26m 이상 그러면 그 이하로 됩니다. 14m 네. 20m 퍼 세크 그 이하로의 경우에는 강풍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불보권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10m 가까워지면 강풍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 10m요? 예. 보포트 풍력 계급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때 어. 대체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약한 바람은 4m 이상, 아, 4m 미만이 될 때는 이제 살랑살랑 부는 그런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4m를 넘어서게 되면은 5m부터는 다소 다소 강한 바람 이렇게 표현은 하고요. 예. 10m 가까워지면 강풍이라는 표현은 합니다. 아. 다만 주의보급이될 때는 14m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예. 예보는 평균풍속이 예보가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풍속보다 더 강하게 불 수가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보에도 반영이 됩니다. 아이고 예. 자세한 안내 감사니다 You're running confirming 자 지금 우기로 가야돼. 구로 가서 좀 내려서.